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물을 먹는 꿈. 소망을 이루기 전에 만만치 않은 경쟁을 강요당하게 된다. 무화과를 먹는 꿈. 남모르게 돈을 벌 징조의 꿈이다. 임신부라면 아들을 낳는다. 문어탕을 맛있게 먹는 꿈. 유행성 질환, 식중독, 감기, 위장병 등으로 고생을 하게 된다. 질병이 발생한다. 물고기를 잡아 요리해서 먹는 꿈. 물고기를 잡아 요리해서 먹는 꿈을 꾸게 되면 뜻밖의 행운이 있고 애신상의 안정과 발전이 있음을 뜻한다. 미역국을 맛있게 먹는 꿈. 기대했던 일의 결과가 신통치 않고 잘못을 저지르거나 근심이 따르게 되고 시험, 취직 등에 낙방하게 되는 좋지 않은 꿈. 바퀴벌레가 식탁 위에 있는 음식을 이것저것 먹는 꿈. 집안에 도둑이 들어 물건을 훔쳐간다. 위장염, 위통, 십이 지장귀양 등이 발병하고 증세가 오래간다. 설사, 이질. 간염 등의 질병에 전염된다. 바퀴벌레가 야채를 갉아 먹는 꿈. 재산이 점점 줄고 어려움을 겪게 된다. 실패, 실물수, 우환 도둑 등이 생긴다. 밤을 죽거나 먹는 꿈. 자식을 잉태하거나 이별을 할 징조의 꿈. 밥 대신 생사을 먹는 꿈. 건강이 악화되거나 몸이 다치게 됨. 밥과 떡을 지나치게 먹는 꿈. 재수가 없던지 근심이 생기는 수가 있겠으니 조심을 하여야 한다. 밥상에 국을 먹는데 건더기가 하나도 없는 꿈. 새로운 일에 만족을 못 느낀다. 정성껏 노력해가는 게 현명하다. 밥을 물에 말아 먹는 꿈. 위장병이나 배탈로 인해 아랫배가 부글부글 끓고 화장실 출입이 잦아진다. 밥을 배불리 먹는 꿈. 돈이 많이 생겨 부자가 된다. 밥은 집안에 재물이 풍성해짐을 의미한다. 배를 따먹는 꿈. 재물의 손실이 생기거나 직업관계의 애로가 발생하게 된다. 백조나 백로가 논에 앉아 먹이를 먹는 꿈. 재물이 풍성해지고 거래가 잘 이루어짐. 뱀을 생것으로 썰어먹는 꿈. 뱀을 생것으로 썰어먹는 꿈은 벅찬 일을 처리하거나 남의 작품에서 새로운 학설을 자기 것으로 소화시킬 일이 발생한다. 버섯을 먹는 꿈. 많은 사람들의 지원을 받아 성공하게 된다. 보리밥을 먹는 꿈. 입학시험, 취 휙시험에서 떨어지거나 아파트 추첨에서 떨어진다. 보신탕을 먹는 꿈. 가족에게 예기치 않은 질병이나 우환이 생기게 됨. 복숭아와 감을 같이 먹는 꿈. 떨어져 있었거나 헤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만나게 된다. 도추나 마늘을 보거나 먹는 꿈. 가족이나 자신에게 불행한 돌발사고나 경영상의 낭패 및 상복을 입는다든지 좋지 못한 일에 부딪히게 된다. 불고기 먹는 꿈. 길몽이며 끝했던 일이 순조롭게 진행된다. 직접 불고기 요리를 하거나 불고기 음식점에 점원이 되었다면 가정에 좋은 일이 생긴다. 동어 요리를 맛있게 먹는 꿈. 집안의 유행성 질환이 발생하고 우환이 들끓게 된다. 경마, 사고가 생긴다. 빙과류나 얼음물을 먹는 꿈. 유행성 감기나 배탈로 오랫동안 앓게 되는 경우가 있다. 장애성, 아이디어, 질병 등이 발생한다. 빨간색 와일 열매를 마음껏 따먹는 꿈. 평소에 원하던 어떤 중요한 목적을 달성시키는 쾌고가 있게 되고 소유물이나 소유권이 증대되며 연인이 생기는 즐거움을 얻는다. 빨갛게 물들인 밥을 먹는 꿈. 급성 장티푸스로 오랫동안 앓게된다 소화불량, 두통, 구열 설사 등이 발생한다. 빵 부스러기를 먹는 꿈. 뜻밖의 이득이 생겨 기분 좋은 꿈. 빵에 잼이나 크림을 발라 먹는 꿈. 어떤 일을 다듬어 훌륭하게 만든다. 빵을 먹는 꿈. 재산을 얻는 것을 나타낸다. 재산이 늘어나거나 등등의 꿈. 뻥나무의 오디를 먹는 꿈. 재물이 생기거나 자식을 잉태하게 될 길몽이다. 사과를 먹는 꿈. 사과를 먹는 꿈을 꾸게 되면 고대하던 결혼이 성사되는 등 기쁜 일이 생긴다. 하지 마시고 덜 익은 사과를 먹으면 누군가와 다투거나 송사가 생긴다. 사기 그릇에 닭고기를 얻어먹는 꿈 사기 그릇에 닭고기를 얻어먹는 꿈을 꾸게 되면 현상 공모 등에 당선되어 상을 받거나 중책을 맡아 일을 처리하게 된다. 사슴피를 먹는 꿈 인격 수양을 통해 이치와 진리를 크게 깨닫게 될 암시이다. 사탕을 먹는 꿈 사탕을 먹는 꿈은 바랐던 일이나 하고 싶던 일이 이루어진다. 사형수가 고기를 먹는 꿈 사형수가 고기를 먹는 꿈을 꾸게 되면 누군가 대단한 체력가의 도움으로 큰 재산을 모은다. 산딸기를 먹는 꿈 산딸기를 먹는 꿈을 꾸었을 경우 작품을 구상하고 있는 예술가는 아주 훌륭한 작품을 얻을 것이다. 학생이라면 성적이 오른다. 사업가는 이익을 얻는다. 그러나 몸이 아프거나 퇴몽일 수도 있다. 산에서 도시락을 먹는 꿈 여행성 감기나 배탈이 난다. 두통, 공포증, 심장병, 질고 악신 등이 있다. 삼계탕 설렁탕, 갈비탕, 곰탕 등의 탕 종류의 음식을 먹는 꿈. 특히 위장병과 장의질환이 생긴다. 특히 내균이 발생하여 위통과 배앓이로 고생을 하게 된다. 상추와 숯갓을 곁들여 싼 밥을 맛있게 먹는 꿈. 여행성 질환이나 배탈로 인하여 병원 출입이 잦아진다. 상하거나 깨진 과일을 얻어먹는 꿈. 상하거나 깨진 과일을 얻어먹는 꿈을 꾸게 되면 임신부는 유산을 한다. 또는 일의 실패와 술집여자와 관련된 일을 상징한다. 상한 김치를 먹는 꿈. 재난에 부딪힐 꿈. 새콤한 과일이나 달콤한 과일을 먹는 꿈. 재물을 탕진하거나 가까운 사람들과 이별하게 된다. 생선이나 세 종류의 고기를 익혀서 먹는 꿈. 생선이나 세 종류의 고기를 익혀서 먹고 있는 꿈은 원했더니 이 이루어질 꿈입니다. 서서 음식을 먹는 꿈. 허둥되고 있다는 뜻이다. 무슨 일을 하든 지나치게 성급한 면이 있다. 성류를 먹는 꿈. 성류를 먹는 꿈을 꾸게 되면 집안에 좋지 않은 일이 생겨 고심하게 된다. 서리을 과일을 먹는 꿈. 시비가 일어날 것을 암시의 꿈. 세계 여러 나라의 강요들이 모인 만찬 회석상에 자신이 참석하여 함께 음식을 먹는 꿈. 저명인사나 문학단체에서 행하는 파티나 세미나 등에 초대받을 일이 생김. 소탈지고기나 육회를 먹는 꿈. 맹독성 감염 바이러스나 배탈로 오랫동안 앓게된다 구열. 구토, 설사 등으로 고생을 한다. 소금 먹는 꿈 몸이 건강해지고 앓고 있던 질병이 말끔히 사라지고 수명이 길어지게 될 것임을 뜻한다. 소를 잡아 그 고기를 먹는 꿈 조만간 큰 재물을 얻게 됨. 손님을 초대하여 함께 술을 먹는 꿈 손님과 함께 즐겁게 술을 먹었다면 장수와 건강을 의미하고 춤추고 떠들썩하게 잔치를 벌였다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것을 암시하는 꿈 손으로 음식을 먹는 꿈 파트너에게 실망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소태들은 밥을 먹는 꿈. 재수가 있고 이권이 풍족해지며 집안 살림이 크게 늘어난다. 쇠고기를 날로 먹는 꿈. 쇠고기를 날로 먹는 꿈을 꾸었을 경우에는 자기 일은 자기가 숨속에만 비밀로 간직하라는 경고이므로 비밀을 털어놓지 말도록 하십시오. 수박을 먹는 꿈. 여행을 암시합니다. 수박이 열려 있었다면 우연한 사랑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수수밥을 맛있게 먹는 꿈. 여행성 질환이나 장탈로 인하여 병원 출입이 잦아진다. 숲속에서 과일이나 버섯 따위를 따먹는 꿈. 학업성적, 논문, 사업성과 등을 얻는다. 시거나 잊지 않는 사과를 먹는 꿈. 남과 다투게 되는 꿈. 시루떡 먹는 꿈. 소망이나 행하는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재물, 명예, 일거리, 행재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암시하는 꿈이다. 시장의 노점상 상가 길거리에서 음식을 사 먹는 꿈. 시장의 노점상 상가 길거리에서 음식을 사 먹는 꿈을 꾸게 되면 사업성 타협하고, 절충하여 마지막 거래까지 마무리 져야 할 일이 있다. 시커먼 밥을 먹는 꿈 암과 질병으로 오랫동안 앓다가 죽음에 이르게 된다. 사고, 고질병이 발생한다. 신령이 주는 음식을 먹는 꿈 신령이 주는 음식을 먹는 꿈을 꾸게 되면 높은 신분이나 직책, 일자리를 얻는다. 여성이 이런 꿈을 꾸면 귀공자를 낳을 태몽이다. 신만 나는 자두를 먹는 꿈 여성이 이 꿈을 꾸면 태몽이다. 신이 갑자기 선악거라고 알려준 과실을 따먹는 꿈 어떤 일에 바른 일과 간사한 일을 구분하거나 책을 읽고 선악을 분별하게 된다. 신이 주는 약을 먹는 꿈. 신이 주는 약을 먹는 꿈을 꾸게 되면 병이 회복되고 어려운 일이 해결되어 재물을 얻거나 성공하게 될 길몽이다. 싱싱한 오이를 따 먹는 꿈. 싱싱한 오이를 따 먹는 꿈을 꾸게 되면 절세미인을 낳을 태몽이다. 쌀밥이나 잡곡밥을 먹는 꿈. 쌀밥이나 잡곡밥을 먹는 꿈을 꾸게 되면 쌀밥을 먹으면 좋은 일에 관여하게 되고 잡곡밥을 먹으면 주어진 일이 하기 힘들거나 못마땅하다는 암시다. 쌓아둔 고구마를 겨운에 먹는 꿈 쌓아둔 고구마를 겨운에 먹는 꿈을 꾸게 되면 건강하고 장차 훌륭한 인물이 될 아이를 얻을 태몸이다. 석은 과일이나 쪼갠 과일을 보거나 먹는 꿈 심각한 우환한 장애와 손실 등 굳은 일이 발생되어 곤란을 치르게 된다. 아기가 아닌데도 어머니의 젖을 빨아 먹는 꿈 조상의 유산을 물려받거나 뜻하지 않은 금전적 도움을 받을 일이 생긴다. 형제자매가 재산을 나누어 받거나 어떤 일로 정신적, 물질적인 자원을 얻을 일이 생긴다. 아무 느낌 없이 빵을 먹는 꿈 그냥 아무런 느낌이 없이 빵을 먹는 꿈이었다면 새로운 일거리나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꿈이며 빵의에 잼이나 버터 등 무엇인가를 발라 먹었다면 그 일거리에 대해서 가다듬고 정리하게 될수 있을 것이다. 아이스크림을 먹는 꿈 편안한 인간관계를 상징합니다 앵두를 먹는 꿈 구설수나 심의 또는 손재가 발생하게 된다 야외에서 음식을 먹는 꿈 야외에서 음식을 먹는 꿈을 꾸게 되면 외부에서 또는 현장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에서 일하게 된다 약을 먹는 꿈 환자의 경우 병이 차츰 나아지게 됨 약초나 산삼을 먹는 꿈 걱정이나 고민이 해결되고 좋은 일이 생길 길몽입니다 양 또는 염소 고기를 먹는 꿈 학문을 연구하게 되거나 책임 있는 중책을알게 된다. 양고기 또는 염소고기를 먹는 꿈. 책임 있는 중책을맡게될 징조를 의미한다. 양배추를 먹는 꿈.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된다.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사탕 종류를 먹는 꿈. 평소에 하고 싶던 일을 하게 되거나 작은 소원이 이루어지게 된다. 어머니의 젖을 먹는 꿈. 뜻밖의 행운이 찾아오거나 협력자의 도움으로 금전적인 이익을 얻게 됨 얼음을 먹는 꿈. 먹는 꿈 중에서 얼음을 먹는 꿈은 몸이 아플 징조다. 거룩과음 지나치게 신경 쓰는 일 등을 피하고 휴식과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한다. 얼음을 먹는 느낌이 이빨이 시리거나 몸이 추운 느낌이 들었다면 감기 등으로 열이 날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음식을 먹는데 자기의 그릇이 유난히 고급스러운 꿈. 진급을 하게 되고 남보다 뛰어난 사람으로 평가를 받게 된다. 연어를 잡아 음식으로 만들어 먹는 꿈. 집안의 질병과 우한이 들끓게 되고 싸움과 소송이 생긴다. 연예인과 밥 먹는 꿈 연예인과 밥 먹는 꿈은 좋은 기회가 찾아올 꿈입니다. 엿을 먹는 꿈 실패, 저절및 손재와 장애 등의 굳은 일에 부딪혀 낙심하게 된다. 오곡밥을 먹는 꿈 온갖 합병증으로 오랫동안 고생을 하다가 병원에 입원하게 된다. 오래되어 고른 계란이나 맛이 이상한 계란을 먹는 꿈 계란은 가능성이나 발전성, 재생 등을 상징하는 길조이다. 또한 결혼을 상징하기도 한다. 이제까지 운세가 순탄치 못한 사람이었다면 계란 꿈을 계기로 운세가 상승되고 밝아질 수 있다. 꿈 속에서 달걀이 오래되어 고라 있는 것이나 맛이 이상한 것을 먹었다면 이 꿈은 불길한 전조의 꿈이다. 하는 일이 중도에 좌절되기도 하고 결정적인 기회에 타인의 방해를 받거나 장애가 발생하여 일이 성취되기 어려울 조짐이다. 오리고기를 먹는 꿈 질병을 앓게 될 것을 예시한 꿈이다. 오이를 먹는 꿈 남녀가 서로 관계를 맺게 되거나 이인대에 나갈 만한 자녀를 출산하게 됨. 오징어 볶음을 해서 오붓하게 온 식구가 모여 앉아 맛있게 먹는 꿈. 집안에 질병이 생기고 무한히 들끓는다. 여행성 감기, 설사, 복통 등이 생긴다. 오징어를 먹는 꿈. 흔히 여성이 많이 꾸는데 이것은 여성의 성적 욕망을 나타내며 현실에서도 그 욕망은 성취됩니다. 우유나 달걀 또는 젖을 배불리 먹는 꿈. 점차 운수가 트여서 귀인의 도움과 주위 사람들의 협력을 얻게 되고 재물과 이권 및 좋은 기회를 획득하는 기쁨이 생기게 된다. 음료수나 과자류를 먹는 꿈. 심적인 갈등을 겪는 일로 고민하거나 유혹과 충돌 등이 발생하게 된다. 음식물을 유난히 꼭꼭 씹어먹는 꿈. 임신 중에 유산이 되거나 정상적으로 태어나기가 어려움. 음식에 고춧가루를 넣어 먹는 꿈. 주체적이고 열정적인 일에 종사하게 될징처 음식을 깨물어 먹는 꿈. 일거리. 계획서 등을 잘 가다듬고 음미에서 어떤 일을 성취시킴을 뜻한다. 음식을 먹는데 그 맛이 너무 신꿈. 자신있게 처리했던 일의 일부분이 잘못되어 노출됨. 음식을 조금 적게 먹는꿈. 경미한 질병이나 유행성, 감기로 호흡기 질환이 발생한다. 두통, 미열 불쾌 등으로 심적 고통을 받는다. 음식을 허겁지겁 먹는꿈. 자신이 맡은 일을 어려움 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완수하게 된다. 수저로 부지런히 먹는 꿈이면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하여 일을 처리하며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 먹는 꿈의 몽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